카카오 클라우드스쿨 AWS 팀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승희, 박성호, 이강인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n서브를 활용해서 AWS의 ECS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해당 컨테이너들을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자동으로 배치함으로써 오토 스케일링 기능 구현까지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플레인한 AWS 상태에서 ECS 설정을 하고 VPC를 만들고 VPC를 위한 설정들, 서브넷 설정, 보안 그룹 설정, 라우팅 테이블 설정, 그리고 클러스터 생성, ECS 생성,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 및 적용까지 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연에 앞서서 현재 AWS가 플레인한 상태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EC2 인스턴스에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시작 구성 및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VPC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VPC는 디폴트와 라파 VPC로 저희가 생성하려는 VPC는 아직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ECS에서의 클러스터 그리고 태스크, 또한 비어있는 상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북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함과 동시에 해당 플레이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플레이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VPC 그룹을 생성을 하고 인터넷 게이트에 연결 서브넷 두개 생성 각 서브넷은 서로 다른 a z 에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그룹 생성, 라우팅 테이블 설정, 키페어 설정, 키페어 생성, 그리고 EC2의 클러스터 생성, 클러스터 설정 값을 넣어준 뒤 해당 클러스터에 만들 컨테이너를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 파일은 어, 저희가 따로 생성한 Nginx AMI 이미지 파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을 하고 해당 그룹에 EC2들이 잘 안착하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엔서블 모듈은 어, 미디어 피어스 팀에서 만든 엔서블 롤 ECS 클러스터입니다. 하지만 해당 모듈이 2008년에 만들어진 관계로 현재 AWS 상과는 호환되지 않는 점이 많았고 또 AWS 모델에서 너무 과거 버전이기 때문에. 어, 코드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다른 모듈들은 전부 갱신이 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Ansible i n i 으로 해당 모듈을 로컬 상으로 가져와서 로컬 상에서 저희가 Git 안에 있는 모듈 파일들을 수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플레이북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볼수 있고, 이후에는 인스턴스 두 개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VPC 또한 MyTest VPC가 생성되었고, 해당 VPC에 연결되는 서브넷. 서브넷 또한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 해당 서브넷에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 또한 자동으로 생성한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각 ECS들은 퍼블릭 IP를 자동으로 받고 어, 퍼블릭 IP 상에서 외부에서 통신이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시작 구성 또한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어, 생성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클러스터 또한 정상적으로 생성되었고 테스크 또한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고 해당 인스턴스에는 두 개의 인스턴스를 지정함으로써 저희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